이의 있음! 단백 반승은! 유제입니다 재판장님! 재판장님! I'm g e t t 아직.. 돈..아무..말고.. 안했는데요 이..이..이..씀! 쓴... <웃음> 남뱅 <남백질! 웃음> 너무하십니다! <웃음> 뭐... <웃음> <웃음> 자, 목격자로 오세요. 저 아무, 저 아무 데도 없습니다. 저 아무 데도 없습니다. 저 아무 데도 없어요. 좀재 뭐 주세요. 주목. 은행 훔쳤다고? 에 에? 안 됩니다. 말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없어요. 진짜 검사 어,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살았다! <웃음> 오늘, 아 누구 마음대로? 마음대로! 끝이야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유재다! 반술은 유재입니다! 재 판장님! 반술이 유재입말끌어버리네말크어버리네 야, 미쳤다. <웃음> 아, <나은이> 나 <있나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. 아 진짜 미쳤네. 만수 씨는 예 돈을 훔쳤다고요? 이 있음 이 있음. 있음. 아니, 아니. 예. 검사 측은 증거를 제 제출하겠습니다. 만술은 유죄입니다 만술은 유죄입니다 왜냐 왜 하면 오늘 호텔에서 호텔에서 <웃음> 살인사건이 사사 사, 사건이 이 이라 아 힘들어 이이 이. 이아사람 아사람은 이러 났는데 났는데 거기에 거기 그 방에서 만수가 있...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살인자로 유죄입니다 자용시켜주세요 <웃음> 저... 저... <웃음> <웃음> 안씨는 살인제 좋았어 이겼 이겼다! 없는거 좋습니다! 이겼다! 음하하하하. 검사측은 이겼다! 변호사 넌는 나의 상대가 안된다 자재판전 이제 판결을 내내주십시오 만술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<웃음>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? <웃음> <웃음> 어, 변호사 없어! 연대로 변호사 야지 만수씨는 유지가 아니에요? 왜요? 왜요? 왜요? <웃음> <웃음> 어째서 아, 나, 아 맞다 맞다 나, 변호사지 만수씨는 유재가 아닙니다우! 마, 아.. <웃음> 이게 t c 시면딱 좋은데 t c 가 검사 측 하면 딱 좋은데 야, 어, 야 F야 너잘 왔다 빨리 들어와라 이 서버에 야 F가 검사하면 되겠네 야 개꿀잼이다 이거 <웃음> 야 개꿀잼 오늘 이제 팍 끝났다고? 아직 증거가 남아 남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<웃음>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에는 사진에는 유튜버 펠스가 아니 유튜버 슈티 슈트, 슈티시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슈티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수씨는 범인이, 범인이 아니에요! 이게 변호, 변호사 측 증거입니다! 저는 변호사 할 겁니다! 목격자는 싫어요! 이음 그래서 만수 씨는 무죄 입니다우단백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까? 고맙! 네. 검사 검사 측은 할 말이 오, 그렇지, 그렇지.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고요? 이, 아, 아니, 나요. 오, 마치, 니, 나, 요여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에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진짜 진짜 법인은 바로 d 시입니다디아라 만씨가 범인인 이유? 예 못생겼다 고 <웃음> 예스 <웃음> 말이 안됩니다 여쭙이건 말이 안 됩니다!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 측은 만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! <웃음> 여러분, 예. 아 뭐야? 진짜 법인 유비였던 거야? 아 뭐야. 진짜 법인이 유비? 아, 그런 거야? 와, 지리네. 진짜. 진짜 법인이. 와. 진짜 법인. 진짜 법인. 유비, 유비야사! 야 미쳤네. 진짜 놈이. 역시. 진짜. 진짜는. 아 뭐라고? 재판장이라고? 아, 하하 아, 아, 아, 아, 뭘 아, 아, 아, 고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그렇다. 아, 아, 아, 사실 아, 아, 아, 재판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이 아, 아, 나는 아, 네. 나는 연세? 재판장을 방역수! 사형시켜라 재판장을 사형시켜라 아니면 또다른 범인이 있는건가? 만수야. 어. 니는 너뭐 말할 거 없어? 진짜 범인이 누구인 것 같아? 슈티지? 아니면. 나야. 그럼... 너라고? 어. 진짜? 아니야. 너는, 너는 무죄야, 무죄. 넌. 너는... 죄가 없어. 진짜 범인. 남미안 머리, 머리 입어. 어? 저 무죄가 아니라고? 예 <웃음> 아니야 네가 무죄여야 그래 내가 도루받을 수 있어 이승 남양쓰 이승 마수씨는 무죄입니다 남양쓰 그럼 둘다사인시켜라 마수씨는 무죄입니다 한명만 사인시켜야 합니다 한명만 한명만 마수씨는 자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아닙니다! 그래도 혹시 제 3자가 같이 있어 쓸쓸쓸수 있습니다! <웃음> 어린 이사진을봐주십시오깐 잠깐, 잠깐, 잠깐, 장깐잠 같이 있습니다 깐 잠깐, 잠깐, 잠깐, 잠 이럴수가? 하하. 헤이. 어디가? 이 헤엄, 헤엄, 헤이가. 전부들 아리안! 반자학습 판단입니다! 제판단은 잠깐만! 자 이것만! 어 보아라.